간짜장 간장계란밥 팔도비빔면에 계란 두개 조리퐁에 고지방우유 다 처먹었다 못참았다 5일전에 비하면 많이 버티고 높이 올라간다 한번 봐봐라 표정이 왜 그렇냐 안 아프다 더 세게 물어라 도망가네